아 근데 옛날처럼 그렇게 살고 싶진 않죠 물론 진짜 공부 열심히 해보고 싶어요 아주 예쁜 여자친구를 한번 저는 할거다 하면서 놀았기 때문에 제가 저를 잘 알잖아요 학교 땡땡이 치고 인생 똑바로 살으라고 <웃음> <웃음> 정글, 사파리 다 이제 수능 공부하느라 바쁘잖아요 친구들과 사진을 많이 찍고 싶어요 그때 첫사람 명절에도 시댁에 안 간대. 시부모 생일도 모른다는데. 아 부럽네요. 누구는 신유